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0 2 1년을 이끌어갈 스포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우선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이끌어가는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대해주신 만큼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아,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올해 도 박세리 씨의 뜻밖의 매력에 대한민국이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인간적인 매력까지도 풀풀 풍기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까지 한 말씀 여쭐게요. 네, 우선은 가장 큰 걱정은 올해 들어서 저희 작년에 원래 저희가 올림픽이 개최됐어야 되는데, 네. 올해로 연기를 됐지만 올해 무사히 올림픽이 어 솔직히 진행되는 게 가장 큰 저희 솔직 목표이긴 한데요. 네. 선수들이 안전이 우선이니며 결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만큼 또 제가 뭐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 잃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또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내시고요. 항상 저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세리씨의 더큰활약또 응원하고요. 그리고 바라는 모든 일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수고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시씨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R&B 아티스트 그리고 한 아이콘 무려 이관왕입니다 멋진 포즈로 단독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상하신 거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거기다가 상을 두 개나 받으시잖아요. 네, 너무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쭙게요. 아, 일단 오늘 두개 first brand awards R&B 눈눈나나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그리고 하나 더. 팟 아이콘. 팟 아이콘.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꿈도 못 꿨어요. 네. 이렇게 올해 제가 이런 상을 좋은 상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많은 웃음을 줄수 있게 해줘서 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네기니다또 멋진 이런 모습들. 오늘도 굉장히 패션이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께서 참 워너비 스타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있어요아 아, 앞으로는 계속 진짜 어, 좋은 모습으로 네.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네 제가 이제 어, 진짜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제가 진짜 오래 했거든요. 네. 음악을, 음악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한국말도 많이 설투고막 서투르고 막이래도저 막 있는대로 사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멋집니다. 네, 앞으로의 더큰 화려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인나씨 단독사진 촬영 및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김인나씨 단독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라디오 DJ, 퍼스트 브랜드 대상 라디오 DJ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나씨 네, 작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인터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전문가 엔터테이너로 상을 받으셨는데요 오늘는또 라디오 DJ로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수상수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또 저를 언급해주셨던 블루초 감귤이 올해도 재수요저 <웃음>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2년째 참석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거는 다른 시상식들은 보통 지나간 시간에 대한 치하와 칭찬을 해주는 자리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올 한해 당신이 이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음, 네. 등을 두들겨주는 것 같은 그런 시상식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장기계획 같은 걸 별로 세우면서 사는 유형의 사람이 아닌데 네. 이 시상식 덕분에 아, 올 한해는 내가 라디오 DJ로서 정말 여기다가 마음을 가장 많이 쏟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줍니다.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나 또 어, 별이 빛나는 밤에 애청자분들께 김이하 씨를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애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애청자분들 저는 이제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놀랍게도 별이 빛나는 밤에 최고령 디제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밤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제 또래 혹은 그위연배이신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요즘 가장 기쁜 건 어떤 매체에서나 나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별밤 디 j 이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상까지 또 받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자리에 계속 같은 시간에 있을 테니까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청취자분들께 힐링을 주는 김나하씨 목소리 기대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은광씨 개발 사진촬영 및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끌어갈 기대되는 예능돌입니다 네. 다른 포즈로도 사진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멋있게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 2021년에 이끌어갈 예능조로 선정이 되신 성박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수상사랑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나상관없다네 <웃음> 비투비 문득이 하시요네 네. 네,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 B2B, 가수 비투비에서 온광이라고 하고요 네. 어, 이렇게 또 좋은 상 주셔서 뭐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처음 지금 계속. 네, 수고하습니다 아, 네. 어, 21년 이끌어갈, 어, 예능돌에 선정된 거에 걸맞게, 네, 어, 21년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여기 많은 또 브랜드, 그,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어, 광고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웃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예능 돌인 만큼 네네. 아무래도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 또 많은 피디님들께서 이 시상식을 또 주목하고 계시니 아이고 지금 우리 지금 사랑하는 피디도 회요 네,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웃음> 네, 피디님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네. 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짧게, 저희가 네. 그 대본에는 없는데요. 또 네. 팬클럽, 성원시씨께서 팬클럽 네. 멜로디 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아, 걸로 제가 직접 을 아, 네. 해봤거든요. 맞아요. 멜로디 분들께 도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널 사랑한다 <웃음> 아, 멜로디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어 벌써 데뷔한지 9년, 이제 10년째가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네, 앞으로도 제가 평생 여러분들 옆에서 노래해주고 웃음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멜로디 사랑해요! 네! 2021년 성공하시 멋지게 날아오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 2021 퍼스트 브랜드 데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2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1900분이 넘는 분들께서 한국경제신문의 올마이스 홈페이지 및 올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물 문화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이장우 기업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무대로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커플 이은형 강재준 베스트 커플 부문 이은형, 강재준 위 브랜드는 2021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윤은기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파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강재준씨와 개그맨 이은영씨 부부는 예능과 광고, 개그코너까지 함께하며 개그의 대표 인고곡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윙크리 분들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대상 신인 여자 아이돌 부문 위클리 시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클리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신입상 6화당을 달성하는 무서운 성장세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수찬님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 트로트 로트이더부은 김수찬 시상령은 전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트 대세 김수찬 씨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치지 않는 활기찬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오늘 시간 시상을 도와주신 이장규 기업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수상자 분들의 포토타임 및 인터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강지준 부부의 단독 촬영 및 그리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은형 강지준 부부의 포토타임 및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잠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의 또 특색 있는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웃음> 네. 그럼 인터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에 이끌어갈 베스트 부부로 베스트 커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다수단 네, 저희가 2020년에 진짜 1호가될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베스트 커플 선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또 저희가 사실은 그 자의에 살았었어요. 자의에 살았었고 힘들 때마다 정관장 화해락을 먹고 있고. 네. <웃음> 술을 먹기 전에 항상 여명 팔공8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웃음> 제가 이렇게 <사랑한 웃음> 사랑하는 이렇게 브랜드들이 같이 살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줄도 아, 네. 아까 <웃음> 네. 네. 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어, 결혼 전에는 상을 따로 좀 받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는 뜻깊은 상이정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부로 뽑아주신 만큼 저희가 진짜 올한해 온몸을 다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이고 야, 이런 좋은 호텔에 언제 와보겠습니까 <웃음>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시크릿하고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네, 앞서서 네. 두 분께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정말 리얼한 모습인 거잖아요. 정말 네, 현실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있는 네. 모습 그대로 시청자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분 서로에게 좀 애정어린 한 말씀 어,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애정어린. 네, 재수 오빠 키안커도 괜찮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크면 되지. <웃음> 여보 사랑해 <웃음> 그래 알았어 피는제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자 사랑해 네 이은영 강재준 부부의 더큰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위클리 포토 타임 및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2021년에 들어갈 기대되는 신인 여자 아이돌을 선정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멋진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깜찍하게 손을 든 포즈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기대되는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멋진 상을 주신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연초부터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 상을 받은 만큼 올해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데뷔 때부터 많은 도움 주신 플레이엠 19분들과 플레이엠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위클리의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웃음> 또이 자리에서 오늘 수상하신 위클리 분들도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데일리 분들도 함께, 팬클럽 데일리 분들도 함께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데일리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네, 데일리 이상 우리 데일리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올 한해도 우리 데일리를 위해서 특별한 행주 선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2021년에도 밝은 일주일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수찬 씨포터타임및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수찬, 김수찬 포터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멋진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굉장히 아주 멋진 포즈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찬 씨. 네, 2021년 미끄러갈 네. 트로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수상소감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간단히 드리면 어, 저는 폭주하는 폭주기관차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러다 네, 보니까 민망한데 감소하고 싶 겁니다. <웃음> 네, 감소하고 한 거예요. 네. <웃음> 네. 어, 일단 <웃음>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라성 같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같이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의미있는 상을 갖게 돼서 정말 세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함께 고생하시는 저희 뮤직케이 권창훈 대표님, 정다운 부사장님, 안정훈 p d 님 그리고 이야 우리 또 식구들, BJ 식구들 너무나 항상 감사해 말씀드리고, 어,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김수찬을 꾸준하게 응원해 주시는 찬이사랑 여왕 프린세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자리를 대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올마스와 유튜브 올콘을 통해서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 김수찬 씨 수상을 하기 바로 직전에 네. 유튜브 채팅방을 보고 왔습니다. 네. 김수찬씨 응원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쳐지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의상이 네. 서은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받아 가지고 입었는데 일상이 아,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3kg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갑옷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집에 갈때말 타고 가야 될것 같은 그렇게도 한데 솔직히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솔직히 대기하면서 큐빅가 하나 떨어졌거든요? 아정 근데 슬프지 않습니다. 오늘 네. 진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번에 또 나온 신곡 사랑만 해도 모자라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함께해 주신 우리 주현민 선생님께 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우리 찬인사랑 여왕 프린세스님들 사랑합니다. 네, 김승철 씨의 앞으로 멋진 행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한국소비자 프로그램 전재호 대표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호명하는 브랜드의 수상 대표자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DM Education, EDM 유학센터